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 의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곳. 많은 인구, 높은 물가, 교통체증, 매연. 서민들이 살기 힘든 곳이나말 들은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어딘가 숨어있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곳을 찾은 많은 사람들로. 이스탄불은 그래도 에나 지금이나 참 매력적인 도시인 건 확실하다. A peace rally has turned deadly in the Turkish capital, Ankara, after two explosions killed 86 people. And we are going to show you the moment of one of the blasts and the aftermath. You might find the following images disturbing.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들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았을 것이다. 테러의 공포와 비상사태 선포 후터키 찾아오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사라지면서 여행 서비스업 관련 모든 분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여행 가이드가 직업이었던 나도 상황은 똑같았고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하비베의 고향 타부샨 한국 카페를 열기로 마음먹었다. 타부샤 놓은 후 1년 만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목소리>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릴 적 아버지가 몇 년간 중동으로 떠날 때배용도 안고 놀라갔던 것이 아직까지 부끄럽고 죄송했는데 더 떠나시는 길에 배웅도 못해드렸네요 그와 함께 두루도 일 년을 함께 보냈다. 돌잡이라고 해서 아기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행사도 한다. 기서어이게려어이 <목소리> 아우, 씨. 블루, 아우, 이닉 블루, 아우, k 루 씨. 블루, 씨. 블루, 씨. 블루, 씨. 블루, 씨. k 기리라 폭락과 달러의 강세 뉴스를 보자마자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두루카페는 여기까지라고. 집에 갑시다. 한국의 가족들과 1년에한 번이라도 만나려면 다른 선택을 해야 했다. 한국행 4인 가족 왕복 비행기 티켓뿐만 아니라 경비는 수만 리라가 든다. 한국 물가. 예를 들어 아이들을 과자 몇개 집었을 뿐인데 100리라 이상이 나간다. 여튼간에 두루카페에 많은 손님이 오더라도 폭락하는 일업뿐만 아니라 무섭게 치솟는 식재료비, 높은 세금은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 위기라고 판단되면 빠른 결정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2016년 테러 쿠데타 사건 2년이 지난 이후 정상적으로 여행객들이 터키를 찾아왔고 이스탄불에서부터 하나둘로 이곳저곳을 오가며 여행 가이드 일을 시작했지만 2020년 시작과 함께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 흥겨운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계획과는 그그그 다르게 원하지도 않는 일들은 어느 때든 찾아온다. 루카페 10여개월 동안 많은 것들을 잃었고 일상의 수소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다양한 삶들을 들여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부터 젊은이들의 진로, 취업, 연애에 대한 고민 가족과 가족, 육관의 행복, 갈등,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까지도 그때 이야기들은 다음은 기회에 합시다. 난 그냥 먼 동쪽에서 온 이방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 세상 머물다 가가는 이방인인 것처럼 두루카페와 함께 해준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십시다. 이밤에 아이라니나 마십시다. 그리고 친친친 코로나 지나간다 하지 말아주세요.